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떡과 물안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오늘 음, 본문 14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서는 어, 하갈의 어깨에 예, 물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하갈과 함께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준 세 번역은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시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이죠. 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내보내느냐 광야로 내보냅니다. 물한 가죽 부대를 주고 광야로 그를 나가게 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그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항하고 맡기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동반되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물고 빨고 죽고 못 살았던 이 인간적 아브라함에게 구원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하게 하는 믿음은 하게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해요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구원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행암으로 입증케 합니다. 행암으로 입증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음, 예. 그행함으로 입증한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다음 장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에도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가보세요 그일 후에 21장의 사건 후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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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행위구원 아닙니다. 행위로 인하여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그 구원 여부를 드러내요.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구원을 가져다 준그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어, 이게 바른 교리인데 굉장히 사악한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예정 교리예요. 특별히 장로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 교회를 다니다 한 번쯤 장로교 신학을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그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라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예정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예정받았나? 나는 예정됐나 안됐나 예정됐다라는 것만 확인받으면 예정됐다라는 사실만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가니까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어라죠 그러니까 내가 예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만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제가 알지만 말 못해요 왜요 여러분 그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왜 궁금해 하는지 그것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수 있어요. 예정된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냥 와서 듣고 있는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바울이 그 어, 마게도냐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우물가에서 그 많이 바울에 전파되는 말씀을 듣는 그 많은 무리 중에 루디아가 반응을 하죠. 세례를 받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발생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나를 소명 불러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의 뜻에 대하여 나로 하여금 나를 깨워내면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으면 예정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도 이사야서 1장 가보세요. 10절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들을지어다 이게 쉐마예요. 그런데 이 쉐마가 어떤 것이니 들으라라는 것인데 이 쉐마가 단순히 그냥 그래 들어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쇠마가 무엇을 뜻하냐면 보세요.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법을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11절부터 설명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 너희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 라는 말씀의 뜻은 쉐마는요. 단순히 그냥 듣는 거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경청이라는 것으로 번역도 하고 청종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할 때는 뭐예요. 그래. 좀 들어봐. 들어. 그게 아니라 듣는 것인데 듣고 바르게 행하라. 이게 쉐마예요.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내가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것인데 이 들려지는 것이 나를 효력있게 불러내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는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를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자리로 나를 확인시켜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함이 바르게 행함이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담아 두셨구나라고 증거됩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행함이 동반되지도 않는데 나 믿노라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은요. 첫째는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든지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예예요.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함이 따라 나오지 않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믿음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행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에요. 성경이 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반복하여 왜 기록하여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구원 얻은 믿음은 이렇게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증거시켜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리는 아는 것 같은데 실천적 삶에 있어서 적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얘기를 나눠보면 음뭐 칭이는 어떻고 중생은 뭐고 하나님의 주권은 뭐고 이게 알아요 그런데 삶에는 적용이 전혀 안 이루어져요 왜일까요? 실제로 안 살아서 그래요 실천을 말씀의 실천을 쉬마 안 해본 사람은요. 그냥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말이 그말 같아요. 똑같이 들려요. 똑같이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그러면 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고 난그 하나님 믿어. 예.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반드시 그것으로 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누리고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말 같아요. 믿음 그러면 어뭐꼭안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 여러분이요 음,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교리라도 하나 이렇게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이 고민, 고민의 결과가 복음에 대하여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왜못 살아내지? 왜 이게 나는 말씀은 그러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삶이 영그러지지 않지? 내가 뭐가 문제지? 아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나는 왜그 믿음에 대하여 실제로 이렇게 동일하게 반응이 안 나타나지? 뭐가 문제지? 도대체 내가 뭐가 틀려먹은 거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겠다. 여러분 이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지 오늘도 설교 중에 내가 모르는 지식적인 거 인사이트 하나, 야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런 얘기 이거 몰랐네. 다른 집사님한테 가서 이것 좀 내가 잘난 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그다음 설명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을 가 보세요. 이게 어떤 잘못된 믿음인지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이 음, 야고보 서신은요, 어, 그 예수님의 실제 저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가 교회에 준 서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 하나님이 한 분이신 분인 것을 알고 있는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그,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그런데 보세요. 어, 이때 이들한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 허탄한 자들아 그것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마귀도 어,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고 마귀도 알고 있는 거다.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귀가 갖고 있는. 마귀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돼요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지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에 대한 고백은 제자들이 후기에 가서 비로소 고백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탄눈에 처음에 알아봤던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예수를 알아봐요 마귀는요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신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 누가 그걸 알고 믿고 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대단한 거죠 삼위일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 예수한테 했던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세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마기도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이게 쉐마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절대 마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교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떤 믿음이? 마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바른 개혁 교리. 그리고 바른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개혁교회 가지고서 나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삼위일체도 알고 있는 마귀와 달리 나는 예수와 교리와 이 교회를 어떻게 나는 사용하고 있나. 개혁교회는요. 행위 그러면 일단 알러지 반응부터 일으켜놔요.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어 일단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어 벌써 한그 7년쯤 됐네요. 어한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분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신앙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얘 아들이 예배도 안 하고 토요일이면 게임하고 술 먹고 그러는데 어, 자기는 100% 예수 믿고 있고 천국 간다고 한대요 근데 삶은 엉터리래요 목사님 좀 만나서 신앙 좀 점검해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3시간 동안 얘기를 쭉 나누는데요 알고 있는 것은 개혁교회를 다녀서 알고 있는 건 많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도 니네 알고 있는 나는 예정된 자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안 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술 먹고 게임하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런 괴물 같은 신앙이 개혁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어, 오늘, 오늘 그 본문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꼭 만나셔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다음 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칭의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칭의와 성화는 어,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정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을 불러내시는 일 소명이죠. 그리고 그들을 중생시키는 일 그리고 그들을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으롭다함을 받게 하는 일, 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워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화이 모두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칭이에는 또 중생에는 행위가 절대로 포함되거나 들어가지 않아요 행위가 없어요 예. 어떠한 행위도 칭의 속에는 요구받지도 않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칭의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화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행위와 연관되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니, 똑같은 성령께서 하신다며요 성령이 다 하신다 예, 예다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칭의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인간의 자랑과 공로가 들어오면 칭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화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사용하여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고보소 2장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받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먼저 보세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 성경에 이른 바라는 이 성경의 그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요. 창세기 15장 말씀 사건이에요. 그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늘의 무별 봐라. 바다의 모래 이렇게 많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근데그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 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성경에 기록된 바 내용이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대요. 그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이 있고 아래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바로 내 상속자는 내 자손. 이, 이 자손에게서 올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묵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긴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브라함 속에서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열매가 뭐예요 자신이 인간주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잘못한 거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인본주의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재정립하여 신본주의로 내쫓아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뭐예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칭의가 베풀어진 자가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원 얻은 믿음은 그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틀림없는 믿음이 이거구나라고 동일하게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서 2장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들어가지 않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 이 구원 얻은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입증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모리아산 번지에 가서 받쳐라 한 곳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이 뭐로요 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고 2 2장에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잖아요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친구라 친구는 어떤 존재 마음을 나누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속생각을 듣고 아는 자, 하나님의 속깊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친구라고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구원을 허락한 자기 백성들 속에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단코 일하지 않으세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것과 똑같아요. 안 그러십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연견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른 예수를 알고 바른 교리를 깨닫고 있고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So what? 마귀도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더잘한다고요그 바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되었나? 나로 하여금 의지가 발동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친구 벗 하나님과의 속 깊은 생각을 관심 있어 하고 여기에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나도 그것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나의 구원이 그쪽으로 자꾸만 머무러 가냐고요? 상식의 2 1장에그 일찍 일어나서 행하셨 행했던 아브함그이 모습은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함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와 동일한 설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이 말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십니다 당연하죠.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삼위 안에서의 관계 안에 교제하고 교통하며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충만함을 누렸던 분들이에요. 너무나 어, 서로에 대하여 상호 내주, 상호 교통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 그 자체이셔서 너무나 잘 아세요.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진리이시며 영화로 오신지 너무 잘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잡수시죠. 갖게 되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충만하신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들도 이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세요 사랑해서 갖는 마음이시죠 그리고 이 마음을 아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그 뜻을 그대로 제안하시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오는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저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며 그 먹은 죄에 대한 영원한 지옥의 대가를 아들이여 당신께서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지옥의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그 아들 하나님이 본체시나그 동등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은 뭐였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자기 백성을 성도로 함께하기 위하여 그 일에 대하여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교리로 멈췄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정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귀, 손에 의하여 귓뺨을 맞으시고 가래침을 뱉으시고 버침을 당하시고 자색옷을 입히면서 왕이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큰 예수님의 고통이죠.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영혼 속에서 영혼과 영혼 속에서 단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외면당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버려지는 시간 이게 지옥의 고통이죠 아들이 그걸 왜 맛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왜 분리되는 현상을 왜 참혹한 자리에 왜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냐고요 믿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독교고 이 행한 기독교로 살리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걸음이고 여기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증언하는 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때를 영화롭게 그 때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장 수치와 치욕과 멸시와 고통과 버려짐을 당하는 십자가입니다. 행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말로만 연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너희 나와 같이 있자 그렇게 말씀만 하셨나요? 말씀이 실제가 되셨죠. 육신이 되셨죠. 그리고 그 육신이 되어신 그분이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한테 그렇게 와진 거예요. 웨스민스 대유리 문답 오문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래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둘째,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교리 의무이다 여러분 믿음을 똑바르게 세우는 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아니 이제까지 신앙을 십 수년 했는데 뭐 에덴교회 오니까 뭐그 이렇게 교리교리하고 뭘 그렇게 자꾸 가르치 배우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양육이 많고, 들어올 때도 뭐 공부고, 똑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그렇게 뭘뭐 이렇게, 예? 그렇게 교리를 이렇게 말하냐.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알수 없듯이 열어서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교리를 모르고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리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은 샌프란시스코인데 간다고 가죠. 열심히 걷죠.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는 좋은 차 타고 시속을 밟으면서 샌디에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아도, 알아도 우리가 어, 그 알미 다 채워지지 않아요. 중요해요.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머리로만 해서는 안 돼요. 머리로 알게 되는 이것으로만 멈추면 마귀가 가진 믿음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수 있어요. 잘 알아야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가지고 가슴으로 끌어내리셨어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비참하고 피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십자가라는 이 방법보다 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더 치욕을 느껴지고 더 감당하기 싫은 그 어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제안하셨다면 내가 십자가까지는 괜찮은데 이것까지는 싫어요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이라면 십자가 아닌 그 어떠한 수치도 예수님은 걸어가셨을 거라고. 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나자짐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바르게 아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반드시 내려와 지는 것이 기독교 십자가 신앙입니다. 형제 사랑하십시오. 일만달란트의 예수의 용서의 사랑을 안다. 그런데 백대라리온 빚진 자에 대하여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럼 마귀의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 나는 일만달란트에 탕감받은 이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감사히 여기면서 왜 나는 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자꾸 정제가 나오지? 판단이 되지?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못 견뎌하지?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그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잘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구원 얻게 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지는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여러분의 영적 훈련장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귀한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남겨놓은 기관이에요 여기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럴 마음이 없어 그냥 어, 교회 등록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받을 줄은 알지만 내가 내가 뭐이 일을 해이 나이에 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돼 네? 마음이 없죠 생각이 안 들죠 어, 저 쓰레기 있는데 저거 저거 청년들이 저거 왜안 죽고 있어 그러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에, 적용이 목사님 설교에 좀 적용이 없다 소리가 있어 서 적용을 할게요. <웃음> 여러분 공 예배에 음, 어떤 마음으로 공 예배를 함께 해야 되는지 적용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공예배를 하십시오. 인터넷 이것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아니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줌으로 하고 뭐 오케이 그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그 우리의 공예배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은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극그 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했던 그거지 여전히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바꿔치는 거예요. 아뭐 조금 아, 기침 나오네. 아, 그래. 코로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줌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 와서 죽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3년 어간 동안에 우리 안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게 보여주셨잖아요. 수요 모임.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우리 교회의 모임은 공예배와 수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임을 함부로 정해서는 안 돼요. 새벽에도 만들고 뭐 금요일도 만들고 화요일.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가 함께 정한 공적 모임에는 여러분 어떠한 이유도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 왜 수요일 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 눈도 어두운데 오게 만드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공적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제가 그랬죠 은혜 받으려고 수요 모임 오는 거 아니라고 교회를 섬기려고 내가 그곳에 가야 일단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힘이 나겠구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가 온 것을 통하여서 힘이 용기가 되겠구나. 수요 모임에 여러분이 등록성도가 아니라면 안오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등록성도라면 반드시 약속했잖아요. 등록서약할 때 교인서약할 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 안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지 그냥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 생활 하십시오. 11조는요. 금액을 많이 하는 것으로 11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이 물질을 내는 데 있어서 떨리는 게 11조예요. 이거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0불 내는데 어, 한 등의 물질에 제약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불 내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내면 내 삶이 또 빚을 지게 될 텐데. 어떡, 여러분 이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맛보십시오. 백불 내는 것으로 손이 안 떨리면 천불 내세요. 천불이 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제로 적용하면 힘들어요 설교를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로 가겠다 마귀적 믿음에 마귀가 주는 믿음에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노라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 그런 거짓말로 스스로를 현혹시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면서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지하고 신실하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내 믿음이 참 믿음이었구나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구나 이 하나님 앞에 실제 믿음을 인정하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하늘에 복된 성도의 삶이 예수의 삶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되기를 주의의 놈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어제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행하여 살때 내일이 영광의 천국의 문 앞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일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리라 이거짓됨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다른 교회가 어찌하든 내 영혼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강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리라 결심하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담메색 엘리에셀로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고자 연약함을 보였고 하갈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로를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적이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틀림없는 믿음 생명의 믿음은 그로하여금 이 연약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역사하게 하셨고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여 인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내는 정말 구원의 참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머리로는 알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하시게 하겠지 하면서 내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 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말씀 앞에서 행하는 삶의 교리가 연결되는 그런 신앙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에덴 개혁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간구합니다. 이들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들의 행함 속에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안에서의 아픔을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형제를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